야이.. 야이.. 이 자식아.. 자기야? 음.. 자기야 정신 차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니? 음? 자기야.. 아.. 정신 좀 차려봐 나너못 들고 가.. 정신 차리라고 애기야? 애기야 정신 좀 차려주지 않을래? 하... 내가 미쳤지 그치? 내가 미쳤어 너를 거기 보내는 게 아닌데 어? 분명히 술 먹고 올까 알면서도 내가 너를 또 거기 보냈어 그치? 그러니까 자기야 너 때문에 나 잠자다 끌려 나왔으니까 힘좀 내서 일어나볼까? 응? 아니 네 몸이 술통이야? 술병이냐고 뭐 하루에 한 번씩 술을 그렇게 주입시켜? 어? 완전 술통인줄 미쳐가지고 진짜 내가 화를 안 내니까 이렇게 마시는 거지, 그치?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 괜찮아 너 내일 아침에 나한테 뒤지게 혼날 거야 <웃음>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자 안 그러면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소리 지른다? 화내봐? 한번 소리 지르고 너 정신차리게 한번 해봐? 그냥 일어나 아니 아. 무슨 이모님 소주 한병 더요 이러고 앉아있어 아니야 술을 그만 먹자고 일어나시라고요 너 친구들 다 갔다고요. 나한테 맡기고 다 가셨다고. 니 놈의 친구들은. 야나차 나 끌고 왔어. 나못 먹어. 너델다 줘야 될거 아니야. 아니로나냐 계산했어요. 저기요. 계산했다고요. 계산 제가 했어요. 네, 네 친구님들 것까지 제가. 와서 했으니까, 몸만 일으키시면 돼요. 야, 으. 자기야, 한 번만 더, 안 일어나고 헛소리하면 진짜, 소리 지를 거야. 야, 이 새끼야, 정신 안 차려. 이러면서 소리 지를 거야. 나한다음 하는 사람은 갈지. 나 내일 프로젠테이션도 해야 된단 말이야. 제발, 제발. 누구니? 어떤 친구가 우리 자기 이렇게 술을 많이 먹였을까? 아까 전에 그 파란 색깔 로 입었던 친구야? 아니면 후드? 아니면 레깅스 입었던 그 친구인가? <웃음> 그놈의 자식들도 가만히 안 놔두고 싶다가도 너 봐서 참고 이쁘게 보냈거든 택시 태워서 이제 너만 정신 차리고 언니한테 기대서 집에 가면 돼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치 그치 그치. 아이고 머리 일어나 켰어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<웃음> 내가 지금 술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. 아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이고 잘했어 내 새끼. 아이고 아이고. 자기야 내일부터는 술못 먹을 거니까 오늘 을 충분히 즐겨뒀으면 좋았겠다. 내일부터는 술못 먹어. 어, 네네네. 내일부터는 술을 못 드실 줄 아세요. 알았어요? 아, 일어나. 죽기 전에 일어나, 진짜. 너 내일 감당할 수 있겠니? 내 폭발하는 모습을? 진짜 딱 3초만 줄게. 몸 일으켰으니까 이제 다리에 힘주고 나가자. 일어나. 3 2 1 <웃음> 일어나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. 음 그래 그래 알았어. 어깨 어깨에 손 올려. 음나 아, 진짜 어깨 빠진 사람한테 진짜 잘한 짓이다. 그래 자 올려. 어어 어, 잘했다.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. 올려. 응응응 응. 응, 응,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올려 가자 가자. 아 이모님 저희 이제 결제 다 됐죠? 또 해야 될거 없죠?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, 네.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, 네. 이제 가볼게요, 네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자기야, 똑바로 걷자. 왼발. 그치. 오른발. 왼발. 오른발. 왼발. 야, 이 새끼야. 정신 차려라, 진짜. 이제 바뀌니까 안 봐줘 진짜